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요즘에 너무 핫한 코스메틱 탬버린즈의 손소독제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죠. 템버린즈라는 브랜드인데 감각적 아트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코스메틱 브랜드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 손소독제부터 해서 핸드크림 너무 핫하다 보니까 플래그십 스토어를 안 다녀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일단 아, 플래그십 스토어가 너무 감각적이야 일단. 일단 이 아트와 이 코스메틱이 정말 조화롭게 딱 되어있는데 일단 보자마자 너무 고급스러워! 뭔가 이 감각적인 느낌이 딱 들어오는데 뭔가 이템버린즈만의그 느낌과 감성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핸드크림도 유명하지만 특히나 극찬을 받은 손소독제라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왜 도대체 손소독제가 핫할까? 핫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요즘 같은 코시국의 청결이 중요시하게 여겨지잖아요. 더구나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일반적인 손소독제와는 정말 차별화된 제품이에요. 요즘에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에서도 정말 핫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핫한 브랜드의 제품이다 보니 매장에서도 이미 솔드아웃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템버린즈의 베스트 향인 향들로만 세가지로 손소독제를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세가지 향이 들어있는 세트 제품으로 샀어요. 이렇게 어, 손소독제 세트 해가지고 3개에 18,500원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에 6,200원 꼴 정도 되는 거예요. 뭐 30ml의 손소독제가 한 6,200원 정도면 어뭐 저렴하진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템버린즈의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나면 아이 가격이면 너무 훌륭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 이 감각적인 패키지.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의 30ml로 되어 있고 패키지 자체부터 고급스럽고 깔끔해요. 사실 이 손소독제가 유명한 이유가 향이 진짜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퍼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향이 너무 은은하면서도 오래가고 지속력이 너무 좋다는 거. 제가 사용하고 나서 이거는 꼭 추천드려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된 거예요. 일단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루어져서 너무 휴대하기에 좋다는 거. 너무 장점이었고요 패키지에도 크게 넘버링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00번이 바로 시그니처 향이라고 할수 있죠 남녀 구분 없이 호불호 없는 향이라서 너무나 매력적인 향이고요 손 세정의 기능도 기능이지만 향의 존재감이 진짜 남달라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병풀 추출물이 또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정의 효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까지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그니처 00번. 이 향은 샌달우드의 패출리 흑내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일반적인 손소독제랑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고요. 에탄올. 바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음 지금부터 향이 너무나 너무 좋아요 바를 때부터 향이 진짜 미쳐 미쳐 어떻게 이 손소독제에 이런 향을 담아낼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원래 보통 손소독제 딱 바르면 바로, 바로 향이 확날아가서 되게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제품은 뭔가 촉촉한 느낌이 많이 남아있어요 손에 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내 손을 정말 잡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걸 딱 쓰고 나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뭐 지금 뭐 핸드크림 바른 거야? 뭐야?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꼭 리뷰를 해드려야겠다 이건 진짜 완전 베스트다 이건 꼭 써보셔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르가봇의 시원함과 수분을 머금은 흑내음을 연상시키는 패출리 그리고 무겁게 깔리는 샌달 우드는 각 꺾은 야생화를 품에 안았을 때 느껴지는 대지의 향기를 떠올리게 해준다고 해요 이 영영버는 남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향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또 워낙 시그니처 향이다 보니까 이 영영버 하나쯤은 꼭 있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넘버 7. 로즈우드와 코코넛 향, 우아함 이렇게 세 가지의 향이에요. 잔잔한 꽃향이 섞인 로즈우드와 라반딘이 정제되지 않은 야생화 본연의 향기에 코코넛의 달콤한 잔향이 어우러져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운을 남깁니다. 라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어요. 역시나 제형은 같은 제형이고요. 일단 우드와 로즈가 섞여있는 베이스가 기본적인 큰 베이스이고요. 중간에 코코넛 향이 들어가 있어서 이 코코넛 향의 이 달달함이 너무 달지 않게 깔끔하게 딱한 10%, 20% 딱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 로즈와 우드의 기본적인 베이스에 무거움을 깔아주면서 이 코코넛 향이 10%, 20%의 향이 딱 나서 무거움과 약간 달달함이 함께 같이 있는 우아함이 전해지는 향이에요. 약간 00번은 남녀 공룡이라면 약간 이 7번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향이라고 할것 같아요. 그 근데 너무 로즈 향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너무 오드 향에 치우치지 않은 이 중간 향이라서 약간 고급진 향이 전달되는 이 7번 아 왠지 이거 쓰고 호텔 가서 밥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마지막 7릴리 향, 페출리, 쌉싸래한 풀줄기, 스모키함이 세 가지 향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첫 향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배혹적인 오스만투의 투명함과 짙게 남는 타바코의 태폐적인 향은 감각의 양면성이 가진 매력을 표현합니다. 순수와 태폐의 상반된 혼합은 새롭고 강렬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 첫 향에서 정말 우드의 향이 확 느껴지는데 무겁지 않은 정말 상큼한 우드 향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타바코의 진한 뭔가 향이 있어서 뭔가 태폐적인 섹시함을 전해주는? 우드 베이스인데 엄청 향이 깔끔하면서도 상큼한 그런 향이라서 뭔가 프레쉬한 향이라서 가볍게 사용하기 딱 좋은 향인 것 같아요. 7번은 약간 여성 소음에 가까웠다면 7.12 향은 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라고 늘 들을 정도로 하, 진짜 약간 그거 알아요? 카화 명품관에 딱 들어갔을 때그 상큼한데 너무 무겁지도 않지만 또 너무 가볍지도 않아 그런데 뭔가 섹시해. 약간 그런 향이에요 오늘 나의 기분과 나의 옷 스타일에 따라서 향을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은 세트인 것 같아요 거의 향수와 같은 격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고 싶은 그런 손소독제고요 그리고 제가 매장에 갔을 때 시그니처 향 요거 00번 바로 이 250ml 제품은 플래그십에서도 이미 솔드아웃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패키지 자체가 너무 고급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뭔가 집안의 뭔가 인테리어 효과? 그런 고급스러움까지 전해줘서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템버린즈의 손소독제 궁금하셨던 분들 제 영상으로 좀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꼭한 번쯤은 사용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디어 천명이 됐는데요. 제가 천명이 너무 어렵게 된 만큼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템버린즈의 내가 사용해보고 싶은 향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진짜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 마스크팩을 10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